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 심장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큰 대짜로 엎드려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져지지도 않아. 심장이 펄겉펄겉뛸 때마다, 내가 통통 튀기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 나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장을 앉는 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과 괴로움과 눈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싹 눈독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너는 괴로워해야 한다. 너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었다. 그 눈앞에 있는 짧은 그 고통때문에 혼신하지 않는다면 원망과 불평하고 너가 잠수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답답하고 쑥성해하는 문제를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내가 아파서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도 내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역시 그랬어요 가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터로 들어 다시 들어가야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 멈춰지는지 이건 모르는 것과 같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어려워.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 주님의 손에 잡히기가 너무 힘들어. 가버린 거예요 그냥. 잠수 타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요. 그 이상으로 전진해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그 이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이해를 하고 설득을 당하고 주님께서 계속 설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왜 고집불통이잖아 우리가 요지부동이고 고집불통이고 환소고집이고뚝심이 있고 나만의 세계가 있고 그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세계,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서 내가 수고해야 되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축복의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 생수가 기다리고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할렐루야 물이 필요한 것은 하나의 접촉점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필요했지만 물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자가 나중에는 내가 필요한 게 물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의 나라 사마리아까지 주님이 가버리셨어요 내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 깨달을 때 바로바로 회, 회복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정미적하면 다른 사람이 다 찾아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숨이 목숨에 붙어있으니까 몸에 붙어있으니까 밥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럼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이에요 물이 필요했는데 물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주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야 뭔가 걸려있어 이걸로된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주님은 핵심을 말씀하시지 않아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셔 주님은 나중에 이것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야 네 말이 맞다 과거에 네가 다섯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것을 나는 안다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 내 속에 다까 뒤집어져서 주님이 다 판단하세요 너 다섯 남자하고 살았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직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서 너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이 놀라는 것은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죄가 치적이 될 때마다 막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당면한 문제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문제 끝까지 주님은 가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듣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듣지 않고 비웃습니다 속으로는 심지어는 조롱하고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니구대무 같은 사람이야 나중에 돌아가면서 미쳤어 미쳤군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속에서 비웃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직을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정의 어려움, 장례 문제, 가난, 뭐 결혼 문제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주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접촉점이 되기도 하고 접촉점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을 만나세요 다시 한번 헌신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비하고 다시 영으로 회복화감 할렐루야 네. 답답하면 주님을 만나세요 네. 물 마시지 않아도 돼요 주님 말씀으로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무엇으로 만나지? 우리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절대 잠수 타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에 천국은 잠수 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틀리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확실한 사람이 가고 선명한 사람이 가고 착한 사람이 가고 착하고 충성하고 그가 아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당하는 어려운 핵심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어려움은 그 자체에 빠져있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비하면 예비할수록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여자도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 이거 아닌데?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주님과 회복하길 원한다면 죄 문제를 주님이 건드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섯 남자를 다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드러내십니다. 이게 뭐예요? 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 음. 죄값. 성에 대해서 방종한 생활을 했던 여자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몸을 그런 구렁텅이에 던져버리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역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성적으로 자꾸만 죄를 지으면 나중에 병 걸려서 죽습니다. 왜? 육신을 쳐서 영혼이라도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몸가짐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이 다 드러났어요. 주님이 남편을 대로하는말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이 전부가 아니네. 드디어 여자가 느끼게 되고 너무너무 괴롭고 속상한 것을 주님이 다 지적을 하십니다. 나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예수님은 다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예절을 진단하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뭐냐 이것이 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모든 것이 죄에 대한 문제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죄에 대한 문제다 이제 제대로 된 공통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필요성이 생겼어요 너죄 지었지? 왜이게 제대로 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자,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에게 뭔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너의 영적인 부분을 찾고 있다 너의 혼적인 부분이 문제다 너의 육적인 부분이 문제다 너는 말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너는 행동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너는 의식이 문제다 너는 행동이 문제다 가족이 문제다 생활이 문제다 어떤 문제 문제, 문제가 있다 문제를 주님이 나에게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가 있어 주님의 말씀이 너에게는 뭔가가 있어 문제가 정말 많아 가정도 개판이야 생활도 개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생수를 가지고 왔다 성령 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가정이 회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자로 이면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을 주시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선물 플러스 이 여자에게 예배를 전혀 알지 못한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지구디모 같은 사람은 말하면 금방 깨달을 텐데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막 됐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공통점이 만들어졌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그냥 오직 예수를 알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와있다 아들을 믿으면 죄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성령의 생수 할렐루야 같이 받아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축복이 원수에게 갈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을 때는 그 헌신의 목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보인다, 이런 안 좋은 것이 보인다, 이런 것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떼고 몸으로 떼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믿는 최고의 우물은 뭐냐? 자기 조상 야곱이 봤던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수년 동안 마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자기조상 야곱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은 영원히 목마려하는 생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니한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당장 주시지 않습니다 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여자의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청청 병력 같은 소리예요 내가 평생의 무덤까지 가야 될 문제를 예수님이 톡 건드리십니다 다섯 남자들 지금 있는 남자 다섯 번 결혼을 했는데 실패한 여자 그래서 지금도 결혼이고 뭐고 그냥 어떤 남자고 만나서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음란한 생활입니다 남편 데려와봐라 자신이 없어요 나 남편 없습니다 지금껏 정력에 끌려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의 묵은 오랜 체증이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실성을, 죄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공유할 수 있고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실상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도 얼마 못 갑니다 새로운 은혜가 그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나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내 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너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반적인 양심을 깨워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심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죄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네가 행실로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아느냐 너는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네. 자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에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너희들이 있는 이 그리슘산에서 예배할 필요 없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임주와 기름부음이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웃음> 이 여자가 자꾸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즉석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즉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이 여자가 혼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분이 바로 세상에 구주된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이분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유명한 분이 죽었어요 예수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교회 에 출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쉽지 않다 왜? 길을 막아버리니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보금, 우리도 이제 보금의 기득권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위경식을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아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한다 그래야 진하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영생 있는 자리까지 우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됨을 느끼는데 아직도 우리 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종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소중한 예배의 원리를 유명한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 많은 여인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소 영생을 맛보는 기쁨 그리고 전도자로 바꿔서 마을사람을 다 데리고 온 것처럼 제자들도 할수 없는 그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을 주시고 그 이상의 세계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